뭐가 또 있어요 나올게? <웃음> 이제 다 나왔죠? <웃음> 뭐, 뭐, 또,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아니 사장님 진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사장님 이제 다 나왔죠? 제발. <웃음> 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어, 벌집 반닫찌 통영의 예, 반닫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반다치. 어, 금액이 일단은 제가 갔던 다치집 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반다치인가? 1인 2만 5천원. 그리고 이제 3인부터 이제 소주가 하나 나오고, 어, 소주는 5천원씩. 예. 네. 아, 지금 평일 초저녁인데도 손님들이 꽉 차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저희 그 사이분께서 제일 엄청난 도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벌집 반다치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협찬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락이 오고 저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는 현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지금 평일 초저녁인데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은 손님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예, 그런 또 노포집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이 휴무인데 어, 지금 이제 연말일 때는 어, 휴무 없이 계속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언제든지 오셔도 맛있게 또 드시고 가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야 김밥, 과메기, 생굴, 회다전복 멍게, 개불. 아 각종 샐러드랑함 문어무침 여기 이거는 해삼 무친거 각종 나물 김밥 김치 여러분 여기 김장김치가 직접 그 고추를 직접 농사지어가지고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직접 그 담으신 김치래요 소라 전 고등 종류 찌개 굴무침 밤자 수육 여러분 지금 이거 음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보면은 보통은 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재용하거나뭐 전날 거를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말라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주분께서 맨날 새벽마다 매일 그 시장에서 이제 장을 보신대요 품질 좋은 거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진짜 매일같이 이렇게 좀 새벽에 시장 가서 장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날그날 메뉴가 계절마다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경남은 이제 좋은데인데 어 벌집 데이 <웃음> 먼저 제 눈길에 사로잡은 이 문어 은은하게 양념 사게 해가지고 한 문어 야 꽈리고추, 기가 막히겠다 가서농 야. 약간, 깨에다가 소금 해가지고 딱 묻혀놓으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네, 또. 야 그리고 이 회가 밀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먹기 좋은 회. 이 회도 매번 천절마다좀 그대로 바뀐다고 하네요, 또. 자, 와서 응. 음. 야, 길게 이렇게 썰어 놓으니까, 등이랑 배 있는 쪽, 그쪽이 딱 같이 만나니까, 뱃살 있는 쪽, 그, 두개 살짝 기름지면서, 사각거림도 같이 느껴지고, 등 있는데 살짝 좀, 그, 담백한 것도 딱 섞여가지고, 밀치 같은 거는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 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야. 어 응, 음. 굴무침. 기본적 무침이나 이런 음식을 맛있게 잘 하시네 우리 아들이 같이 먹고 싶은가봐요 옆에서 우유 먹고 있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요 <웃음> 아유 또축 아우. 아우 간이 삼삼한 기가 막히다 물미역 물미역에 과메기 한점 해봅시다. 야, 과메기 젓가락으로 잡점 맞자 뭔가 딱딱하지 않고 쫀득하게 해가지고 쪽파 마늘 어. 과메기도 진짜 좋은 거서시는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르지도 않고 적당한 반건조에다가 아 진짜 맛있네 요 그리고 야 지금 또또 또 이거 먹고 있는데 저 생선구이도 나와요 생선구이 야 지금 맛안본 것도 많은데 자 빠르게 좀 먹어봅시다 야 통영은 역시 굴이지 굴실하다 <웃음> 진짜 어우 나은 아이 다다 괜찮 그럼 뭐 촬영이라고 딱히 특별하게 뭘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청 당부를 말씀드렸거든요 딱 손님한테 주시는 만큼만 내 주시라고 수육에 김치 아 어, 잠깐 케이 살아있어요. 지금 케이블 움직여요. 그렇지, 케이은 이래야지. <목소리> 아, 자, 3초 안에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음, 배추 가지하고디포리막 절여놓은 거 너무.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음식을 잘 하시는구나 이 뱀을 잡아서 안에 김이싹 나와요. 와. 털. 아니 음식 선도라 이런 것도 굉장히 다 좋은데 맛을 보면 음식 간이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나무는 또 적당히 삼삼한 맛이 딱 나고. 할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먹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웃음> 아, 댓글에 그런 거 있었는데 아들 사진 올라온 댓글에 혹시 아들 또 분유가 사라진 맛으로 한거 아니냐고. <웃음> 아... 자... 네? 아 자리 꽉 찼어? 꽉 없고 자리가 지금 이쪽으로 쫓겨보신 거야? 딱히 여긴 저한테 홍보가 필요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보, 이거 먹어봐 맛있을 그냥 먹으 이거 먹어봐 야 깜짝 놀랐다 아 어, 소라 음. 아 달달하다 뒤에 단맛이 싹 올라오네 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젓가락 하나씩만 돼도 좀 배가 차실 것 같은데. <웃음> 거인데 또 아기 수육이 또 하나 나왔어요. 또. 와. 아. 살짝이 초간장 같은 여기다가 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쪽이 마산, 다음에 이쪽이 또 맛이 나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음. 악인 여러분들 살을 발라드시고 척축뼈 이게 연골이거든요? 이것도 나름 또 씹는 재미가 있어요 음. 아우. 일단은 나오는 가짓수, 음식 맛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주분들의 뭐 친절도나 들어왔을 때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술 맛을 많이 좌우한다 생각하거든요 처음 들어왔는데 신척집 먼저 알어요 음식 차려지기 전에 에. 저 큰형님 걸 대신에 여기 저 사장님이 맥주 한잔 이렇게 딱 따라주시면서 가시딱 먹고 아 굉장히 또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이거 전복 아, 자 천천히 한잔 사라지는 거 말고 천천히 한잔 Доброе утро! 이렇게 태수랑 좀 묻혀놔도 또 굉장히 또 맛이 괜찮네 또아예어 야. 야. 어, 지금 생선 지금 구운 게좀 촉촉해요. 뭐? 어. 아. 와 서비스요 나게 그리고 사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닭지라는게 이제 생 음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익히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하는 해. 또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야 이건 진짜 제가 가성비적으로 진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 제가 와서 먼저 촬영을 했, 했을 정도로 음식도 퀄리티도 훌륭하고 여기는 통영 오시면 진짜 무조건 한번 좀와보시고 추천합니다 야, 이 물맥이 너무 맛있겠다 이 물맥이가 여러분들 생긴 모습은 되게 좀 못생겼어요 <웃음>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맛은 진짜 최고예요 특히나 좀 김치랑 해가지고 국물 딱 우려내거나 그러면 국물도 시원하고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 찜은 또 이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자 자자 통어에서 느끼는그 시원한 깊은 맛 있잖아요 그게 딱 나네 어우다 어, 보다. 아, 아, 짱이어 양념도 직접 다 신다고 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요 나왔네 아우 봐. 고 이게 다 나왔죠? 뭐, 뭐, 또 뭐가또 나와야 돼요? 지금 마무리 인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가 또 나와야 되는요 야, 아니 사장님 진짜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튀김하고 와 조개탕 여기 오실 분들은요. 일단 무조건 제가 보장하는 게 배는 차실 거예요. 근데 대신 술은 좀 팔아주세요. 진짜 제가 좀 간곡하게 이거 렇게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주시하고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1인 2 5 0 0원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술은 좀 팔아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 와... 야, 은은하고 시원하고 맛있는데 순간 어, 국물에서 국물에 버터를 넣었나? 어, 버터 향이 은하진데 제가 숟가락으로 이거 방금 퍼먹고 안 닦고 지금 이걸 떠먹었어요 지금 오, 그렇지 원래 이 맛이 나야지 시원한 맛이 자, 튀김 자막 că r e f 어이 진짜 사장 이제 다 나왔죠? 제 진짜 다 나왔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웃음> 아니 아직도 못먹는다 저 촬영 온다고 해가지고 따로 더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와 자, 여기는 춤도 많이 팔아주고 하는, 진짜 돈줄 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좀, 좀 있습니다. 아. 야. 가리비찜. 야... 떡국까지. 이거 마지막이라니까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카메라 배터리를 풀 충전해가지고 왔는데 음식 나온 거 지금 편집본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음식 먹는데 지금 배터리를 지금 다 썼어요, 거의. 아. 아. 마지막으로 거의 식사까지 갈수 있는 떡국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식사 대용으로 나오는 게 의미가 있나 생각됩니다 이, 이, 이미 전에 배가 불러요 나온 걸로 아그래도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웃음> 와,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같은 테이블인데 분명히 옆에 드시는 분이랑 다른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료가 미리 소진이 될수 있어요 그 급에 맞춰서 다른 걸로 해가지고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내주십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서 감 <susur> 어휴. 와 지금 저 여러분들 딴 거보다 배부름 때문에 이렇게 또 힘들어 본 적이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은 나오는 음식이 정말 죄송할 정도로 이제 잘 나와요 그리고 특히 촬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손님한테 그 나오는 양을 저한테 주셨는데 가지수를 무슨 채우려고 쓸데없는 거이거 거 나오는 게 아닌 야, 나오는 음식마다 진짜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통영 오시면 정말 벌집 반 닫지 여기는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 꼭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아,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나는 이게 왜 있나 했어요 <웃음> 어. 자, 여러분들 진짜 저, 저 신척 좀온것 같아요 되게 끝나고 야회기선님이랑또 <웃음> 소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대박이다 <웃음> 끝나고 문이 우정에 소주 해 가지고 여기 여기 따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와서 지금 여기다 또 소주 한잔또 기가 막게 또 먹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짬나. 메기탕까지 아침에 해 주셨어요. 오야 해장까지 기가 막혀 가네. 갈치랑.